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 오늘은 사각하빙 사각하빙의 이미지와 한두개의 스크랩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각하빙한 모양이 나오죠 기본 꽃입니다. 껍질을 아, 완전히 벗길 수도 있고 위처럼 남겨놔 놓고 아, 밑으로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각카딩한 거 스크랩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쭉 사각을 세팅시키고 아, 옆을 잘라냅니다. 아, 그리고 꽃 모양을 이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공그 모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봉을 만듭니다. 보이시죠? 하트 모양. 예,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 어, 하트 모양으로 만든 사이에 예, 다시 가운데를 파내고 촛불처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무리를 갖다가 하 그런 이제 마무리 완성이 된 상태의 사각합입니다. 이제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 쭉 한번 이제 이미지 영상들을 좀 보았는데요. 좀보시겠습니다 사각도 다른 재로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형태로 가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는칼 잡은 사람 마음이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좀 항아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쁘게 내맡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하시죠저 이렇게. 같은 모양이 아니고요. 사이드봉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모양이 전부 다 틀려요. 이렇게도 또할수 있고요. 자, 가늘게 해서 사이드봉을 조금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긁어내는 형태로 꽃잎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불꽃처럼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과를 갈이니눈 많이 냈네요. 사진에서 아, 야 이런 거는 이제 접시 데코레이션 할때할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풀 잘라서 오리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이 상관은. 저건 나중에 제가 시리즈를할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과 윗부분 차이점이 무상한 건데 요거는 이제, 어, 아, 전, 등불처럼. 어, 전등이라 고럴 수도 있나? 불처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이렇게 사과도 수박이나 멜론처럼 모양을 내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과는 자그만 하잖아요. <웃음> 네, 이렇게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죠?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 만들어 봤습니다. 중심에 꽃을 하나 만들고, 옆에 전부 다또 이어서 꽃을 그대로 만들어야 고요중심이 이제 이거는 가운데 꽃봉오리를 만들어서 여기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거는 밑으로 이제 갈과 내려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 여기는 껍질을 끓이지 않고 그대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각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장위에 사각카빙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카빙 끝까지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시면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